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중년을 위한 2023년도 SS패션 트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 이 중년은 요 45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인생을 접는 시점으로 보았지만 젊은 시절 하지 못한 여인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통해 나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년을 위해 이 샤넬의 모델 기준을 약간 통통한 77 사이즈의 실루엣과 모델을 택하기도 하며 이러한 샤넬의 의상은 요 의상 외에 진주 액세서리로 이 포인트를 줘이 전체적인 품격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면의 깊은 지혜와 인격의 조화까지 맵시에 묻어나야 하기에 진정한 성공과 인간미는 중년 이후입니다 중년이 입을 수 있는 트렌드를 오늘 정리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카고 바지와 주머니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80년대에서 90년대를 향한 실루엣이 많았고요 올해도 비슷한 패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카고 바지이며 달라진 점은 바지에 달린 다양한 크기의 주머니입니다 만약 바지 주머니에 여성의 필수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를 원하시면 이번 카고 바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은 팬디에서 소베트 컬러의 반짝이는 세팅 카고 팬츠부터 이 블렌든 맥스웰에서 지퍼가 매치된 와이드 레그 카고 팬츠를 선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중년은 어떠한 방법으로 코디하면 좋을까요? 베이지 카고 바지에 비슷한 채도끼리 맞추어서 매치하는 방법으로 코디하시면 이 나만의 개성 넘치는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으며 이 바지와 상의 옷을 한 색상으로 통일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이 카고 바지와 짧은 기장의 클럽 자켓과 코디하시면 하체도 이렇게 길어 보이고요 멋지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님입니다 이 데님은요 이 작년 시즌에도 이 상하를 데님과 데님의 코디가 보여줬는데요 이 올해는 더 깊게 다가올 패션 트렌드입니다 이 데님은 일상에서도 활동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세련되면서도 기능적인 데님의 길고 헐렁한 보테가 베네타 바지를 입고 패션쇼에서 케이트 모스가 입고 나온 실루엣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보테가 베네타의 디자이너 마티유 블레이즈가 이 캐주얼함 편안함이 2023년도 봄, 여름 패션 트렌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이런 스타일을 중년은 어떠한 방법으로 코디하면 좋을까요? 풍성한 셔츠와 코디하거나 이 클럽 자켓이나 기본 티셔츠나 니트에 와이드 블레이저와 코디한다면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또한 자수가 들어가 있는 개성 넘치는 데님 팬츠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사이즈 변형된 남성복 셔츠입니다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요 화이트 셔츠를 남성복 느낌이 나는 오버사이즈 셔츠를 선보였습니다 크리스탈 디올은요 버튼 다운된 와이드 셔츠에 블랙 플리츠 스커트와 코디하였고요 캐롤리나 헤레나는 퍼프 소매와 페그 팬츠 그리고 와이드 벨트와 코디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만약 마르신 중년분이시라면 이 퍼프 소매가 들어간 셔츠를 선택하셔서 입으시면 여성스럽고 우아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에 다른 색상의 옷과 오버사이즈 셔츠와 함께 코디하시면 더욱 세련된 옷으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이트 셔츠를 적용해서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화이트 셔츠를 정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의 블랙 옷과 코디하여 이 진주 목걸이와 함께 코디하여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입는다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이기도 하며 아니면 심플하게 화이트나 블랙으로 코디하시거나 셔츠를 자켓 개념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 니트와 코디하시거나 청바지와 코디하셔도 됩니다 이세 번째는 클린 미니멀리스트 슈트입니다 이 작년과 올해도 오버사이즈 블레이저가 보여지지만 2023년도 올해는 요 봄을 위해 깨끗하고 조용한 색조의 미니멀리스트 바지 정장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정장 베스트와 함께 코디하셔도 좋겠고요 이 사무실에서 입으시거나 아니면 상견례 자리나 공항의 청바지와 함께 코디하신다면 우리를 세련되고 오아하고 기쁨있게 보이게 합니다. 이 젤샌더의 약간 스포티한 바닐라 색상에서 빅토리아 베컴의 심플한 블러쉬 핑크 이 알베르타 페르티의그 민소매 린넨 바지 정장에서 우리의 삶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컬러 슈트는 상하 한 가지 셋업 슈트로 입는 것이 트렌드이며 이 상하 동일한 색상으로 입으시면 요 키도 아주 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바지와 다른 색상의 옷과 믹스매치 코디하시면 더욱 세련된 옷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맥시 스커트입니다 이 바닥을 끌고 다닐 것 같은 이 맥시 기장의 스커트는 FW 22년도 컬렉션의 트렌드였으며 이러한 맥시 스커트는 이번 SS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슬림한 맥시 스커트라는 점입니다 또한 포인트로 비대칭 즉언발란스 스커트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스커트는 요 어떠한 방법으로 연출해서 입으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셔츠나 블라우스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거나 이 블랙 폴로 니트와 화이트 맥시 스커트와 코디하셔도 되고요. 가디건과 코디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맥시 드레스입니다. 2023년도 이 봄을 위한 이 매끈한 맥시 드레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롤랑은요. 어깨 부분이 살짝 패딩 처리된 반짝이는 호피 무늬 맥시를 선보였고요. 앤 데물레마 에스터는요. 기본 블랙에 사이드의 긴 끈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엘리 사브는 허리라인에 골드 메탈 디테일이 가미된 크리미한 화이트 원피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맥시 드레스를 코디하면 좋을까요? 이롱 목걸이를 늘어뜨리시거나 아니면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짧은 기장의 자켓이나 롱 기장의 가죽 자켓과도 잘 어울리며 블레이저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 또한 가디건과도 코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라이프입니다. 이 다양한 사이즈의 스트라이프 옷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스트라이프의 옷은 티셔츠나 셔츠, 가디건, 그리고 원피스에도 보였는데요. 이 스트라이프 옷을 잘 활용하시면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특히 블랙과 화이트의 이 스트라이프는요. 흰색 바지나 스커트와 코디하시며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연설문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어느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입니다. 패션 페나시아였습니다.